자 여러분 한주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음, 자이 수업을 듣는 음, 오늘은 개강 2주차입니다. 아,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 대면 수업은 할수 없으나 어, 우리 총 15주 중에 자, 2주차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 음성 강의를 듣는 것이 다소 불편할지라도 우리 대학교 수업이 15주 차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중에 1주차는 오리엔테이션을 했었고요 2주차 수업을 진행해야 돼서 불편하더라도 음성을 들어가면서 강의 자료를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짤막하게 오리엔테이션을 했었고요 이번 주부터 우리 교재를 참고해서 자 챕터 1장부터 쭉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 아무리 이론이지만 음그 음성 강의를 통해서 전달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안정이 돼서 우리가 대면 수업이 가능해질 때어 음성 강의에 부족한 부분은 어 다시 보충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할 거니까 어 2주차 수업까지 여러분들이 음성강의를 통해서 잘 따라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주차 강의 내용은 챕터 1장에, 챕터 1장에 나와있는 IT기술과 4차 산업혁명에 관련돼서 자, 우리가 컴퓨팅사고와 코딩원리라는 과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는데요. 컴퓨팅사고란 우리 컴퓨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 논리적인 사고, 어, 절차적인 사고, 자 그런 사고들을 배양한 뒤에 자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가 자 컴퓨팅 사고입니다. 자 그러면은 컴퓨터의 원리를 알아야 되고 더군다나 빠르게 변해가는 이 사회에 컴퓨터의 기반이 즉 소프트웨어 중심의 어, 사회가 만들어가고 있는 이때 우리가 어떤 컴퓨터였던 기본 상식들을 모르면 어, 컴퓨팅 사고를 알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챕터 1장은 IT 기술의 어떤 변화 그리고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우리들 사회 더불어 2016년도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챕터 1장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목차입니다 뭐 IT 기술의 발전에서부터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자 4차 산업혁명에서의 어떤 핵심 기술들이죠.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드론, 사물, 인터넷, 가상현실, 증강현실, 크라우드 컴퓨팅 자이 순서대로 자, 정, 자,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쭉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IT 기술의 발전에 따른 일상생활의 변화를 알아보고요.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정의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향후 미래의 직업에 대해서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드론, 사물, 인터넷, 가상현실, 증강현실, 클라우드 컴퓨팅 등 4차 산업혁명의 기술에 대해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기술들이 지금 한 7가지 정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자, 이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과목들이 다 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엄청난 과목들이죠 빅데이터 엄청난 분량을 자랑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자,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 기계 자,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로봇들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 무인드론 IoT라고 이야기하는 사물인터넷 HMD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제3차원의 공간을 느낄 수 있는 가상현실 현실과 3D 그래픽이 하나된 증강 현실, 클라우드 컴퓨팅. 자, 모두 다 굉장히 방대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과목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저 일곱 가지에, 여덟 가지, 자, 여덟 가지 어떤 핵심 기술들을 이 짧은 시간에 다 소개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입니다. 어, 우리 교재에서는 그냥 어떤 활용 분야 어, 부분 정도에서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교재에 있는 것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요. 어, 우리가 시간이 좀더 확보가 될 확보가 될 때, 자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을 만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IT 기술의 발전입니다. 자 사례 두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사례 첫번째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학생 A는 늦잠을 자는 바람에 학교에 늦어 카카오티 어플로 택시를 부르고 외출 준비를 한다. 예약시간에 택시를 타고 택시 안에서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면서 친구의 SNS도 방문한다. 학교에 도착하여 학생카드로 출석체크를 하고 리포트는 웹디스크에 올린다 점심시간에는 식당에 있는 키오스크를 통해 돈가스를 주문하며 공강시간에는 원하던 청바지의 사용 후기를 보면서 최저가 검색을 한후 결제한다. 자두 번째 사례입니다. 직장인 B는 저녁 모임을 위해 맛집을 검색하여 카카오톡 단체방에 장소와 시간을 공지한다.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들어가 전광판을 보고 다음 전철이 5분 뒤에 도착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목적지 근처 역에 도착하여 길찾기 어플을 확인하며 약속 장소로 향한다. 모임 장소에 도착하여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주문한 음식과 단체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린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 뉴스 검색을 검색하고 유튜브를 보다가 잠이 든다. 자 어떻습니까? 이두 가지 사례가 여러분들 생활 모습하고 비슷한 것 같나요? 자, 불과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뭐, 카카오티 어플, SNS, 페이스북이 뭔지, 키오스크가 뭔지, 자, 최저가 검색을 어디서 하는지, 아무도, 아무것도, 뭐, 아무것도 어, 없었다는 얘기죠. 맛집을 검색한다? 인스타그램에 올린다? 뉴스 기사를 검색하고 유튜브를 보다가 잠이 든다? 어, 저희 때는 유튜브를 보다가 잠이 든 것이 아니라 라디오, 뮤직방송을 들으면서 잠이 들었죠. 자,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했고, 지금 우리 사회들은 자,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례들을 가능하게 한 주요 핵심이 뭔가요? 네,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자 스마트폰의 시작 아, 스마트폰의 시작은 여러분들 언제인지 아십니까? 2007년도죠. 그리고 나서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이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는 데까지는 약 어, 10년 정도, 어, 2000한 10년 정도 되죠. 2007년도가 아이폰이 출시가 되고요 2010년도에 우리나라 갤럭시가 출시가 됩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이 대중화가 되기 시작하고요 어, 4세대 이동통신 그리고 2019년도 5세대 5G라고 하는 5세대 이동통신이 등장하면서 스마트폰의 역할은 우리 생활 주변에 없어서는 안될 굉장히 핵심, 부품, 어, 핵심 단말기로 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 신체 일부분처럼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스마트폰. 그것을 우리는 자, 포노 사피엔스라고 부릅니다. 이제는 지혜로운 스마트폰이 내 신체 일부분처럼 항상 지니고 다니고,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실생활의 모든 업무를 대신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스마트폰에 의해서 우리의 생활 모습은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도 1월달 자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 혁명을 언급했죠. 자 세계 경제 포럼이고요. 자 의장은 자 클라우드 슈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클라우드 슈바 박사가 4차 산업 혁명을 처음으로 언급했고요. 자 미래 기술론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가상현실, 로봇, 보안 등등을 언급을 했었고 자이 모든 기술들이 어떻게 돼있다 융합되어있다. 융합된 세상,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고 를 있습니다. 자 우리 인류는 자, 4차 산업혁명이 오기까지 1차, 2차, 3차, 4차까지 거쳐서 왔습니다. 자 우리 인류는 자 노, 농업혁명으로 시작됐다가 1차 산업 즉 18세기 자 증기기관차가 발명이 되면서 자 기계화 혁명이 이루어졌습니다 2차 산업혁명 때는 전기가 발전됐죠 전기동력이 생기고요 그리고 포드주의적 생산 방식에 의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시기가 2차 산업혁명 때였습니다 자, 1947년도 세계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가 만들어지면서, 자, 개인화 컴퓨터가 등장이 되고요. 그리고 인터넷이, 아, 1969년도 인터넷이 개발이 되면서, 대중화가 되면, 대중화가 되고, 그러므로 정보화 시대라고 하는 제3차 산업혁명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2차 정보혁명이라고 하는 제4차 산업혁명이 다양한 기술들이 융합되어 융합되어 초연결되어 있는 세상이라고 해서 2016년도 1월 달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3차 산업혁명 이전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차, 2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자, 내연기관, 자, 증기기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기, 자동화 기계를 이용한, 자,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시기였습니다. 자, 좀더 자세하게 보시면, 1차 산업혁명 이전에는, 자, 농경생활 위주로, 자급자족 체제였었구요. 1차 산업혁명 시대 이후로는, 자, 기계가 개발이 됩니다. 2차 산업때는 전력이 보급되면서 공장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대량 생산 체제가 구축되면서 정말 많은 제품들이 값싸게 공급이 될수 있었던 시기였었죠. 1960년도 말에 인터넷이 도입이 됩니다. 1969년도 제가알기로는 10월 29일인데요. 미국의 60k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최초로 유선 자, 인터넷 망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1990년대에 1990, 아, 모자이기라고 하는 최초의 웹브라우저가 만들어지죠. 자, 인터넷과 웹브라우저가 개발되면서 전 세계는 자, 인터넷을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자, 이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오프라인 중심이었던 것이 온라인으로 옮겨지고 생산자 중심의 사회에서 소비자 중심의 사회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중심에는 스마트폰이 있다는 거죠 1769년 처음 만들어진 증기기관차 자이 증기기관차가 대중화된 것은 200년이 지난 후였구요 1 9 4 0년대 만들어진 개인 컴퓨터가 개인용 컴퓨터로 보급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50년이 걸립니다 스마트폰은 2007년에 아이폰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불과 10년만에 지금 어떻습니까 전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휴대폰 보급률 100% 스마트폰 보급률 95% 그 나라가 대한민국인 겁니다. 대한민국만 봐도 스마트폰에 의해서 많은 분야가 변경이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직시 하셔야 됩니다. 은행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보다 온라인 매장을 선호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 IT기술발전을 대비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어때, 어떠해야 될까요? 파이브진 2019년도 4월 3일에 날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5G에 의해서 자,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 이제 서비스 될 거고요. 스마트 홈 스마트 세상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요. 초연결 초고속 초저지연이라고 하는 세가지 특징을 가진 5G가 우리 생활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게 되면 자, 우리의 삶은 좀더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로 다 개발이 돼서 세상의 중심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라 거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너, 나할것 없이 이과생, 문과생 할것 없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대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도 할줄 알아야 되고요 소프트웨어가 뭔지 컴퓨터 사, 컴퓨팅 사고가 무엇인지 사자 산업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꼭 지켜봐야 될 내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어떻게 될까요? 자, 4차 산업혁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1월달 세계경제포럼 즉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클라우드 슈바 박사가 언급을 했다고 라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4차 산업 혁명을 좀더 정확하게 정의를 하면 자 IT 용어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다. 자 위키백과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무인운송수단, 3차원 인쇄, 나노기술과 같은 분야에서의 새로운 기술 혁신이다 자, 4차 산업혁명의 정의가 IT 용어사전, 위키백과 아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책마다 약간의 정의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동안 보게 되는 교재에서는 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융합 기술을 개발로 개발로 어, 기반으로 하는 초연결 사회다. 융합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초연결 사회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이 있습니다. 빅데이터가 있고요. 앞에서 보셨던 가상현실, 증강현실, 3D 프린팅, 바이오 어, 4차 산업에서 언급되고 있는 기술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하나 보시면요 인공지능 분야가 뻥 하고 갑자기 튀어나온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 전자, 컴퓨터, 통신 자 이런 전자 분야가 서로 융합돼서 만들어진 기술들이고요 또한 현재 인공지능은 우리가 딥러닝을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이 지금 사람처럼 똑똑해질 수 있었던 계기가 뭘까요? 바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보다 엄청나게 많은 빅데이터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컴퓨터에다가 학습을 시켜서 현재 우리가 쉬리 시리, 시리 시리 자 그리고 언어 번역기 MS사의 코타나 아마존의 알렉사 자 우리 삼성의 빅스비 자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즉 하나만 하나의 기술로만 가지고 어, 어느 완벽한 기술을 만들 수없다는 얘기고요. 그로 인해서 융합이란 단어가 등장했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융합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초연결 사회를 4차 산업 혁명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초연결 사회란 세상의 모든 물건이 자 인터넷으로 자 연결되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자 집에 있는 모든 제품을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스마트홈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사람을 이해하고 말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인공기능 청소나 요리를 할수 있는 로봇 지갑이나 신용카드 없이도 거래가 가능한 핀테크 기술까지 모두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한 사회를 초연결사회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핵심은 융합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융합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초연결사회라고 4차 산업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4차 산업이 무엇이다? 라고 질문이 나오면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생각을 하세요. 다양한 기술들이 융합되어 있는 초연결사회다 라고 정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미국에 있는 구직사이트 인디드에서 자, 매년 최고의 각광받을 직업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자, 2019년도 선정된 최고 직업 24개 중에 인공지능 엔지니어, 플랫폼 개발자, 로봇 엔지니어, 컴퓨터 비전 엔지니어, 신속 소프트웨어 설계사, 데이터 분석 엔지니어, 프로젝트 설계자 자, 이 7개가 4차 산업에 관련된 기술들이에요. 직업들입니다. 전 세계 자산가치 1위부터 10위까지 회사를, 회사 랭, 랭킹업을 하게 되면, 어, 한, 세개 기업을 빼고 나머지 일곱 개 기업이 탑10 안에 들어가 있는 IT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IT 기업들이 대부분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서비스하고 제조하고 아, 그런 회사가 지금 상위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회사가 어디에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중국의 텐센트 알리바바 마이크로소프트 자, 스티브 잡스의 애플 자 이런 회사가 전세계에 지금 탑랭킹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을 어, 자 간단하게 좀 소개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빅데이터입니다. 자 빅데이터를 알기 전에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아놓은 것 자, 이것을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이 하나은행에 어, 고객 정보를 만들었습니다. 계좌 정보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은 전국 어느 곳을 가서라도 하나은행에 어, 등록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와 계좌 정보만 있으면 어느 곳을 가서라도, 자, 어, 뱅킹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정형화된 틀 안에 정보가 모아놓은 것을 데이터베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거보다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가치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이 바로 빅데이터라고 이야기하는거죠. 자 빅데이터의 특징 세가지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첫번째 볼륨 크기 두번째 자, variety, 다양성, 세번째, velocity, 속도입니다. 자, 먼저 크기, 자, 크기는 자, 지금 우리가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단위의 어떤 규모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양의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사용하든 문자를 보든 영상을 보든 친구하고 SNS 채팅을 하든 그런 모든 데이터가 다 저장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엑사바이트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저장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핵심 기술이 빅데이터라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제가 뭐가 있어요? 서울의 심야 버스입니다 저녁 12시에 청소년들이 아 청소년은 좀 그렇고요. 성인들이 강남에서 신촌에서 홍대에서 어떤 만남을 통해서 어, 술을 즐기다가 저녁 12시 새벽 1, 시 되니까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콜택시를 부른다는 라 거죠. 그 통화 전화 통화량을 확인했더니 폭주가 됐고 자, 확인한 결과 아이 젊은 세대들이 이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많이 이용을 하는구나 신촌에서 어디까지 주로 이용하는구나 자 이러한 어떤 고객들을 이용해서 우리 버스를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게 올빼미 버스 다른 말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용어가 심야 버스인겁니다 자, 다양성입니다. 다양성은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로 구분이 되는데요. 자, 정형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데이터가 저장되기 위한 틀이 있는 겁니다. 자, 이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정해져 있어요. 근데 비정형 데이터는 틀이 없는 데이터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동영상, 음악, 메시지. 등등의 정보들이 쌓이기 때문에 데이터 양은 커지는 거고 그리고 다양해지게 된 거죠. 자, 속도는 어떻습니까 속도는 점점 빨라집니다. 거기에다가 5G 서비스까지 시작됐죠. 자, IBM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구상에 현존하는 자료의 90%가 2010년도 초 2년 사이에 생성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2007년도에 스마트폰, 아이폰이 아, 런칭이 되고요 2010년도에 우리나라 갤럭시가 런칭이 됩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죠. 자, 하나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거 있죠? 자, 유튜브 있고요. 구글, 페이스북, 자, 화상 전화 통화 가능한 스카이프, 플리커. 자 트위터라는 sns 도있고요자 아마존 닷 아마존 닷컴 핀터레스트 인스타그램 자 여러분들 이메일 쓰는 거, 텀블러 월마트 웹사이트의 숫자 워드프레스 애플 자이 사이트들을 보시게 되면 1분 동안 생산되는 데이터가 어마어마 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구글에서는 1분동안 200만건 이상이 검색이 되고 있고요 유튜브에서는 1분안에 72시 72시간의 비디오가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의미있는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라는 겁니다 자 빅데이터의 활용 분야 보세요 자 상품 추천 시스템 자 여러분들 오픈마켓에서 자 물건들 주문들 하시죠. 그 주문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한테 자, 메일이 올 겁니다. 자 비슷한 여러분들이 샀었던 물건들의 비슷한 물품들을 다시 추천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상품 추천 시스템입니다. 자 쇼핑몰 사이트 인터넷 사용 패턴을 분석한 광고 유튜브 맞춤 동영상이나 넷플릭스 추천 동영상에서 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자 의료 서비스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있는 질병 관련 데이터가 활용되고 있고요 자 보험설계 분야에서는 자, 보험료를 결정한다든지 보험 사기꾼을 색출할 때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고요 광고판의 안면인식 사람을 분석하여 제품을 추천하는 길거리 광고판에서도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 되고 있습니다 자좀더 빅데이터에 관련된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대면이 되면 그때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공지능입니다 자 인공지능은 자 우리는 AI라고 부르죠 자 인공지능을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계가 학습과 추리를 통해 사람과 같은 직업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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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인공지능의 활용 분야,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집에 있지 않나요?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자의 말을 인식하여 명령을 수행하는 스피커 헤이 지니 아, 들어보셨죠? 뭐 아마존에 알렉사도 있구요 어, 우리나라 KT, SKT, LG에서도 자, 현재 서비스하고, 서비스하고 있는 자,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자 그리고 자 어플까지 번역 어플 자 이제는 우리가 여행가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죠 뭐 네이버 파파고라든지 구글 번역기만 있으면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이제는 부담되지 않습니다 자 모두 다 인공지능의 활용 분야이고요 자 로봇 저널리즘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자연어 처리 기술을 이용해서 이용하여 기사를 직접 만듭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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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카메라도 있네요. 카메라는, 자, 사람들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자, 그러한 인공지능 분야가 활용되고 있고, 자, CCTV를 통해서도, 어, 특정 인물이라든지 수배 차량, 주차장이나 어떤 과속 단색, 단속 카메라, 뭐, 번호판 자동 인식하는 거, 등등. 자, CCTV를 통해서, 어, 빅데이터와 연결한 자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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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4개구가 가능한 어, 그래서 어, 보행자들이 <웃음> 어떤 여권이라든지 어떤 수속밟기 위해서 이 로봇 에어스타에 가서 질문을 던지게 되면 이 에어스타가 안내를 해주는 자, 그런 로봇이 현재 국내 인천공항에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자 로봇의 활용 분야를 보시면 먼저 산업용 로봇이고요 자 로봇은 자동차 조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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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부품 자동 운반하는 서비스, 산업용 로봇도 존재하게 존재하구요. 자, 가정용 로봇은? 자, 로봇이 일반인들에게 처음 선보인 것은 1999년도 소니의 페포트 아이브입니다. 강아지 로봇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흔하게 볼수 있는 자, 로봇은 뭡니까? 자, 로봇 청소기죠. 조금만 한번 기다려봅시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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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로봇 보셨나요? 자, 이적보행이 가능한 로봇입니다. 자, 재난 현장에 주로 투입되어 임명, 임명을 구조하는 데 사용이 되는데요. 어, 지금 이 왼쪽,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은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어, 산업용으로 개발되어 있는 자, 로봇들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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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레 이만이, 쿠도숙은 사령관을 제거하는데, 자, 이 드론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드론과 로봇들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개발이 되면 굉장히 위험해질 거예요. 자, 반면에, 자, 이렇게 활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촬영용 드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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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활용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공연, 전시용 드론도 있습니다. 2018년 평창 올림픽 때, 자, 오륜기를 만들었죠. 뭐가? 자, 이 오륜기를 만든 이 불빛 하나하나 가다 뭐예요? 드론으로 만든 겁니다. 이 오륜기를 만들기 위해서 맵다가 1218대가 드론으로 만들어졌고, 그럼으로 인해서 뭐예요? 기네수북에 올랐다라는 거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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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워치 등과 같이 다양한 기계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부가가치를 생성하는 기술을 사물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 뭐 시사상식에서 정의한 거, 매일경제에서 정의한 거, 위키디페아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구나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한번씩 읽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사물인터넷은 사물과 인터넷을 통해서 모두 연결되어 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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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비들이 개발되고 있고요 자, 우리는 지금 알게 모르게 그러한 서비스들을 주변에서 많이 받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사물인터넷 활용 분야 또 하나의 무인 슈퍼마켓입니다 다른 말로 자, 미국에서는 아마존고라고 부르죠 아마존고 슈퍼마켓에 점원이 없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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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자, 클라우드 컴퓨팅. 뭐,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뭐가 있나요? 예, 네, 저는 클라우드 컴퓨팅 하면 가장 생각나는 거 네이버의 어, 클라우드입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네이버 클라우드에 사진들의 자동 업로드가 돼요. 그러면서 클라우딩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 쓰는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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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입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안에 숨기고 사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만을 이용하는 컴퓨팅 환경을 클라우드 컴퓨팅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왼쪽엔 개념도고요 오른쪽에는 알파고와 이세돌 대국 장면인데 알파고는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습니다 알파고는 구글 실리콘밸리 본사에 있었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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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우리 챕터 1장 맨 마지막에 보시면 자, 연습 문제가 나옵니다. 자, 페이지로 얘기하면 57페이지에서부터 60페이지이고요. 자, 저 연습 문제를 자, 워드로 입력해서 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뭐 양이 많다라고도 생각하실 수,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어, 여러분들의 어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을 저는 연습문제에서 내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연습문제 개인적으로 한번 꼭풀어보시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차피 책에 다 나와있는 내용들을 반복해서 문제화시킨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쭉읽어보시고요 문제를 풀어볼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챕터 1장 내용 여기서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주에 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